역시, 이 물속이 제일 좋아. <웃음>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 사냐안 찍은 지 며칠 됐다고. <웃음> 자, 점심 먹었는데, 점심은 김치찌개 닭을 비벼서 먹었습니다. 스크림 하나 먹으면서 게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끝나 동네에 살좀 왔고. 비즈니클럽스도 있는 거 문득 띵. 아, 나 <웃음> 음. 아, 아, 힘들어라. 아, 집으로 가봅시다. 한보다 걸었어. 공원에서, 헬멧 쳐놓고 나가려고 하네요. 집도 차. 역시 집이 좋아. <웃음> 꿀타면 하나 먹으면서 편집 작업을 이만해서 이만한 게임만보이야응자 돌글끝 이제 편집을 줄금요 다수 편집 여기서 올리고 자,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을 잘못 자잖아요 그래서 수면액 이라는 거 사왔습니다 한 2만 8천원 정도 하는데 약국에 있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자, 미강주정 추출물이랑 비타민 B,U, 나이아신 이렇게 들어있어서 수면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웃음> 네. 1일 1회 1포 직접 도는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음. 좋아요. 미강 주정 추출물이 수면에 도움을 줄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웃음> 이제 네, 2주치입니다. 2주치. 오늘부터 먹어볼게요가루로 되어 있네요. 진 않아? <웃음> 내건줄 알았다고 할랄루야 <웃음> 왜? 그럴 수도 있지 점심 아, 찐다 결민 <웃음> 시켜 놓은 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하면서 작업을 하도록 하죠 오랜만에 이렇게 낮에 게임하는 거 같네요 으 신나 자, 피자 먹으면서 블릭스 <웃음> 아, 너무 좋아 이건 뭐였지? 에휴. 에휴. 치즈 크로스 아니라씬또맛있 저녁으로 피자 먹고 넷플릭스 보다가 이제 에이펙스 레전드라는 게임을. <웃음> 데이터 없는 애들이 제일 무섭지 않니? 재밌게 게임하고, 수면은 먹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만 좀 여유있고. 내일 배이 맞고 좀 누워있다가 이제 밀린 작업들 해야죠. 이번주 내로 끝내야 되니까. 음. 여전히 여전히 맛은없다 <웃음> 어, 나 지금 깨작, 새치를 왜저러봅봅시다 아, 나 날씨 좋다. 응. 배리맞으러 가자 음... 10분정도 있다가나오겠습니다 <웃음> 그래도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추가접종 네. 분명한데 다 아, 모자나가졌고 텃배빈이 안생겨서 가한 번만까지 끝나는 줄 알았는데 결국엔 추가까지는 쫓아가고 힘들어요 오늘 점심은 간짜장이랑 미니 새우 향수육이랑. 아, 밑에 지방에서 간짜장 시키면 이렇게 계란 후라이가 올라옵니다. 네. 서울에서는 안 주더라고요. 계란 먼저 먹어주는. 음. 자, 주사 맞았는데, 아픈 거는 뭐, 다스려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졸리네요. <웃음> 그래서, 타이레놀 8시간짜리 네, 하나 먹고, 어, 한숨 자고 일어날까 합니다. 역시, 우물쓰을 음, 제일 좋아. <웃음> 아, 오늘 조금 쉬다가 일어나서, 어, 팔이 좀 아프기 시작했어. <웃음> 일어나서, 어제 방송했던 거좀 보고 있는데, 영상이 살짝 밀리네요. 그래서 사운드도 좀 <웃음> 한번 해보고, 어, 이제 들어온 거랑더 어, 미래가 있어가지고, 어, 선물로 준 지키는 미래. 에헤. 음, 와 <웃음> 어, 됐다. 헤이크는 들어면서 뭔가, 어, 좀 하나, 조금 하고. 네, 오, 팔이 이제 뻥 하나 있었네요. 자, 먼저 화면에 먹고. <웃음> 좋은 아침입니다. 12시가 넘네요. 머리가 살짝 아프고요. 어휴 어깨는 아프고요. 근데, 솔직히, 얀센 맞았을 때보다 좋은, 괜찮은 것 같아요. 상태는. 네. 음, 괜찮은 같고. 타일레는 네. 미리 먹어서 그런가? 덜 아프네요. 얀센이랑 체라나가 때 3분의 1 정도? 네. 괜찮은 아요 장번하네요. 빨리 먹고 방 정리를 좀 하고 해야겠어요 살짝 어디로운입이 남아있겠는데 오늘 점심은 김밥, 떡볶이, 순대입니다 이번엔 내려와, 내려와서 먹고 싶은 거다 먹네 그리고 서울에서 시키면 소금 주잖아요 여기는 쌈명도요 네. 소금주 애플리스 부서고 아, 좋네. 빙글링글 자, 아, 이제 좀, 하, 팔은 여전히 아픈데, 어머지좀 정상적으로 된것 같아요. 저희가 장청소를 한번 해봅시다. 잘 먹겠습니다. 깼다. 음, 잘 먹을 먹으면. 맛. 꿀타민 먹으면서, 비즈니 플러스. <웃음> 웬마 게임 방송할 때 가끔씩 그러니까 소리가 딜레이가 생겨서 그거 해결하려고 잠깐 컴퓨터를 지금 만지고 있습니다 어... 근데 72점 얻었어 맞아 맞아 소하게 올리는 거지 이사해 <웃음> 소리를 어떻게 땡겨야 될지 모르겠네 아... 들라왔어 오... 뭐 보는데 캡틴 그니까? 캡틴 마블 이구만 으흠 일리야 된다고 한거 지금 열심히 작업 중입니다 나가 봅시다 엄마가 싫어 밖에 나왔습니다 객틴 먹고 괜찮은 거 같아요 이제 팔고 연습만큼 안 아프고 음. 엄마가 사온 띠리노골 먹겠습니다 볶음 짬뽕 탕수 음. 근데 매워 보인다 잘못된 선택인 거. 그냥 먹고 뭐 엄마가 준 이거 소소 좋아 자, 먹으면서 영상 편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이거 먹으면 뱃살 빠진다고. 자, 영상 대충 이렇게 맞춰놓고 슬슬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도 먹는 수면 에 먹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넝판 끓는 걸 까먹었다. 뭐지? 응, 다 먹어줍니다. 자, 오늘은 동생이랑 엄마랑 같이 나가. 짜 <목소리> 오, 오, 오. 오. 음. 음. 음. 음. 음. 이게 말차 말차 초코 케이크야. 근데 유저셔벗이 너무 상큼하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아, 포토샵 스팟 know. Photoshop Spa. 자 e l c o m e 나 o the song. I'm going to go to the s t r a w b 로 r r 로 pumpkin <웃음> 잘 먹겠습니다. 혼자 다안 먹음, 네 명이서 먹음. 어? 먹어도이어 <웃음> 오, 되게 매워 보인다. 자, 편집을 하면서 오늘도 효소를 먹습니다. 효소 먹고 그리고 이거 링티를 한번 먹어볼게요. 자, 링티 들어가. 음. 김이 섞는 중. <웃음> <웃음> 향이 목소향이 되게 잘 올라와서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 어 막달거 엄청 달거나 이러잖아요 그래서 음 응? 이런 느낌. <웃음> 이렇게 지금 오늘 갔다 온거 자막을 지금 따고 있어요. 영상 랜더링 돌려놓고 자 배그를 합시다. 한국업에대서끝났습니다 이번에 보고서 필요다 클라우드입니다. 다